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정구입니다 최근 핫하게 떠오른 한 게임이 있습니다 약 1년 전인 2017년 1월 18일 일본에서 먼저 서비스를 시작해 한국에 상륙한 이 게임은 2011년에 처음 설립된 회사에서 5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출시된 게임으로 특정 계층을 타겟팅한 게임인 만큼 어느 정도의 인기를 가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 출시 초기부터 각종 논란과 발작화에 휘말리면서 서비스 종류를 앞두고 있던 게임이 이제는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고 각종 게임 차트를 역주행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 게임은 어쩌다가 바닥에서 하늘로 치솟게 됐을까요 소울워커 흔히 한국에서 볼수 있었던 카툰 렌더링을 기반으로 한 액션 RPG 게임으로 애니메이션풍의 그림체를 좋아하거나 혹은 그런 류의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들에겐 상당히 희소식인 게임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전략이 잘 통하는 일본에서도 어느정도 먹혔다고 하자 개발자들도 기다리는 유저들도 큰 기대를 품고 한국에 상륙하였죠 하지만 초창기 배틀그라운드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의 개적화 배틀그라운드의 1렙 가방보다 좁아 미어 터지는 인벤토리 막상 까보니 별것도 없는 그냥 그저 그런 게임 사실 본 서버는 일본 서버고 한국은 개돼지 전용 서버라는 걸 보여주면서 잠시 흥미를 느낀 유저들마저 우수수 떨어져나가 2018년 중에 사실상 서비스 종료를 생각하고 있었던 소울로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일까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2010년 초에 큰 사회적 이슈 중 하나는 일간베스트 일명 일베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각종 비윤리적인 사건은 물론이고 상식선에서 벗어난 게시물 등등이 인터넷상에 널리 퍼지게 되면서 일간베스트는 그저 사회 악으로 찍히며 일베 회원을 회사에서 자르는 등큰 사회적인 이슈 중 하나였죠. 그리고 2010년 후반은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 이후 여성혐오라는 주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메갈리아, 워마드 등등이 큰 사회적인 이슈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클로저스의 성호를 맡았던 김재현 씨가 메갈리아를 옹호하는 글을 트윗했다가. 넥슨과 계약 해지를 당하는 티나성우 교체 사건이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말았죠 그리고 2018년 제2의 티나성우 교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녀전선에서 업데이트가 돼 K7 전술인형의 일러스트레이터가 트페미 성향이 있다라며 많은 유저들이 K7 일러스트에 대한 교체를 요구하였고 결국 K7의 업데이트를 잠정적으로 연기한다는 개발진의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유저들과 트위터의 일러스트레이터들은 지지와 공격을 번갈아 가면서 이상한 곳으로 또 불똥이 튀어 마녀의 샘3와 소울워커에도 논란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녀의 샘은 일러스트레이터를 안고 가는 발표를 하여 많은 사람들이 환불 요청을 하며 등을 돌렸으나 소울워커는 해당 일러스트레이터의 일러스트 전면 교체와 신규, 복, 신규 및 복귀 유저들을 위한 환영 이벤트를 하면서 기가 막힌 신의 안 수를 두었습니다 이후 입소문을 타고 신규 유저들이 특패미 성향의 일러스트레이터를 피해서 소울워커로 대피를 하였고 기존에 있던 유저들은 신규 유저들을 과하다 생각될 정도로 도와주면서 게임 내 분위기는 훈훈해졌고 그렇게 좋은 순환이 이루어진 소울워커는 기어코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이후 각종 게임의 썩은 물들이 소울워커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며 창고에서 썩고 있던 소울워커의 굿즈들을 무료로 나눔하는 글에서는 댓글이 1000개 이상 쓰이는 등 유저들의 관심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증가했는지 보여주는 예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게임 사용시간이 700%나 늘어나 클로저스 저리가라 싶을 정도로 비트코인 같은 성장률을 보여줬죠 실제로 현직 스트리머이자 전직 게임 개발자였던 김도의 말에 따르면 소울워커는 사실 올해 서비스 종료를 예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같이 아무런 미래를 가지고 있던 소울워커는 신의 한수로 인해서 기적과도 같은 인기를 타고 있으며 덩달아서 개발진들도 일하는 게 신난다면서 덩실덩실 거리는 글을 쓰는 등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소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아주 최근에는 내부 업데이트나 기밀을 유출하여 퍼뜨리면서 시장구조를 조작하고 다니는 스파이를 적발하고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면서 유저들은 현재 기립박수를 연달아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일부 사람들에겐 불편한 시선으로 다가오기도 하였습니다. 단순히 어떠한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회사에서 퇴출을 당해야 할 정도라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나 다름없으니 이것이 공산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언제까지 사상검증을 당하는 세상에 살아야 하는지 두렵다는 의견들이 종종 보였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누구나 함부로 억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그 표현을 비방할 수 없는 것도 아니죠 그들이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고 다녔다고 해서 경찰이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처벌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소비자들은 그 표현의 자유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뿐이며 소비자의 권리에 따라 클레임을 걸었을 뿐이고 여타 다른 게임들을 떠났을 뿐입니다 아무튼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하늘로 날아오른 소울워커 지금 폭발적인 유저들의 유입을 잘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의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